안녕하세요. 예쁜 남자, 브이트맨입니다오늘 메뉴가 투썸 케이크에서 원래 큰 케이크 살라고 하는데 없어가지고 저녁 때 돼서 그래서 조금 조금씩 샀어요. 아, 부족할까봐 띠코 또 준비하고 마실 거는 허쉬를 준비했어요. 그러면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m e 라 u r a h m e n u 대박 맛있어요 저 코스코에서 티라미스 케이크 먹어봤는데 훨씬 들려요 더 맛있어요 On t h e r 이 판은 가족들한테 <웃음> 항상 그냥 먹어버릴라고 하는데 먹는 거는 다 먹어도 되는데 마음이 걸려요. 먹을 때 혼자 맛있는 거 먹는 거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. 많이 살라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. 오늘도 맛있게 먹었고요이조그만 남는거는 가족들한테 줄게요 아, 항상 행복하세요 저한테는 힘주시는 사람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안녕